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태로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놓아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예전에 내가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후폭풍이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연애하는 동안에 그 사람을 참 많이 괴롭혔고요. 그러다 지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날 떠나게 된 경우라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후폭풍이 오고 있는 중이라면요. 어쩌면 그 사람 마음속에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배제하고요. 연애하는 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나중이라도 이 사람 마음에 후폭풍이 올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후폭풍이라는 것은요 뒤늦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커지거나 부정적이거나 서운한 마음 때문에 덮여져 있어서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리움이나 고마움이 올라오는 마음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예전에 이미 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후폭풍이 느껴지는지 말이죠 지금 나와 이별을 한 사람 말고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별 통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요 나에게 비판을 하고요 욕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면요 살짝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분명 두 사람의 대화는 시궁창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그나마도 남아있던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싹 가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날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조차를 내 스스로 차단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 남자가 요 나한테 더 이상은 매달리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수긍을 해주면요. 처음에 나는 이 이별이 성사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수긍하는 남자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복잡한 신경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놓아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한건 아닐까 하는 그런 후폭풍을 분명 나도 느껴봤거든요. 나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그 남자가요. 나보고 좋은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못 챙겨줬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알아달라고 하네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셨죠. 근데 나는 예전엔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잡지도 않을 거면서 애매하게 던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한 진짜 이유는 요그 남자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을 잘못 정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던지고 이 사람을 잊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찜찜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우리 남녀가 요 분명히 다른 건 맞는데요 인간이라는 점에선 동일한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나에게 차였던 그 사람도 요 분명 그 사람 나름은 억울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았어도 요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 내 마음에도 요 분명 그 사람에게 어떤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또내 마음속에는 요나 나름 열심히 참아보고 참아 봤는데 그래도 안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별 통보를 한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상대가 그 이별 통보를 수긍하면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해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참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내 상대방에게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에 대한 그 체험을 이미 해보셨겠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후폭풍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고요.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상황이 됐을 때요.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다는 라 어떤 느낌이 든다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요 너의 의사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수긍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을 그 사람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을 통보당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억울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요 내 상대방도 요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 때문에 혹은 나란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서 더 모진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고요. 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요. 그나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나에 대해서 정떨어지는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정떨어진 정도가 혹 아니더라도요. 더 이상은 생각하면 안 되는 쪽으로 몰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프지만 괴롭지만 화도 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로 수긍을 해 주어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형성해 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도 내가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해 줘야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말로 이별하는 순간에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 사람 분명히 후폭풍이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면요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느껴지거나 내가 어떤 순간에 실수를 하게 돼서 그 후폭풍이 오는 것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기대를 갖고 시작했다 보니까 상대방의 연락을 자꾸 기다리고 있고요 연락이 없다면요 상대방의 후폭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결국 나는 후폭풍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연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내가 체험했던 내 마음속에 후폭풍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이 분명 나한테 좋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마무리를 그렇게 잘해주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연락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한테 좋은 마음을 표현했던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는요. 어쩌면 지금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연락을 안 하니까요 적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게 궁금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후폭풍으로 연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하는 당시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요 상대에게 좋은 말로 잘 마무리를 했다면요 그 이후에는 요 감정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들을 조금은 참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던 그 이별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도 생각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연애를 하면서 참 잘해줬던 게 확실하다면요. 문득문득 내가 잘해줬던 그 모습들이 생각은 날 거예요. 그 문득문득 생각은 났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은 요 뭔가 추측을 해보기는 하겠죠. 그렇게 추측을 하다보면요. 내 과거의 모습을 자꾸 연상해 보게 되고요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대해줬던 내가 지금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유추하면서 궁금해지고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 과정들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커질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자꾸 뭔가를 유추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억들을 추억들을 뒤져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았던 기억들이 생각보다 많이 떠올라서 그렇게 후폭풍이 올 수는 있겠죠 후폭풍이라는 것은 요 어쩌면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후폭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내가 어떤 행동 하나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 연애하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참 잘해줬던 그런 기본은 전제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상대방 마음속에 후폭풍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중일 텐데요 신경이 쓰인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신경 쓰이는 정도가 너무 커서 슬프고 아픈 마음에 멈춰 계신다면 그런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낮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가요 아파하고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이요. 예상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더 이상은 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지는 않겠죠. 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요. 나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정리해보면요. 적어도 이별하는 순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하는 그 순간에 힘들지만 상대에게 내 좋은 마음을 전해놓을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내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 기다림 중에도요 내가 내 생활을 잘 즐기고 있는 것까지가 그 사람 마음속에 흡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